세상 살면서 이런 게, 이런 게 있어요. 이게 뭐 말이 될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만, 100명이, 100명이 그 나를 위해서 누가, 100명이 나를, 나를 사랑한다고, 어떤 사람들이 다 한다고 생각한다면, 그 100명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분명히 또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 10명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열명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진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. 또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한명 정도 울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적어도 그때도 그 사람 정도가 하나 울어 줄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이다. 그런데 그런데 말을 바꿔가기 게해 생각을 했나때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받지도 못할 존재가 돼서 비참한 사람이 됐을 때는 바로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지금 무슨 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무슨 뜻이냐면 인생 살면서 하나가 전체지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지 여러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가리도 부 마찬가지 뭐든지 정말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럴 것이다. 그런 사람이 돼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크게 정말 하나 하나가 얼마만큼 큰 별이 되고 정말 정말로 이게 이거에 말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큰 맛이 나게 된 것입니까? 사람은 이렇게 과대망상증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.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내가 당신 나 없으면 헛거예요.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?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괄세받아도 당신 나 없으면 끝나는 거예 부부간에. 근데 그 말이 진짜 정말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, 내가 존재, 당신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.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. 그리고 그리고 내가 누, 누구, 누군가가 나단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우려를 사람은 단한 명이라도 있다.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얻은 거 아닐까 진짜 감사합니다